여기가요, 아이고, 여기가 우리 파밭이에요. 내가 파를 이렇게 가을에 심어갖고, 겨울에는 죽어갖고 있더니 범대기에 이렇게 싹이 금방 나가지고, 되게 연하니 맛있어요. 이거는 파가 종자가 두 가지야. 이거 이파리가 엄청, 뿌리가 엄청 좋지. 두 개가 다르다고요? 응, 어, 이, 이파리가 좀 다르지? 이거, 이거, 이거를, 이거 색 이파리하고, 이거 이파리하고 틀리잖아. 이거 뿌리가, 엄청 깊이 들어가 있어, 이봐. 요. 이거. 음. 근데, 이거는, 뿌리가 그렇게 안 깊어. 종자가 두 가지야. 아, 뿌리가 엄잘 자라네. 응. 다 뽑아가지고, 한끼 겉절이 해서 맛있게 먹어야지. 어, 이제 이거 뽑아내고, 일단 열무 심을 거예요. 나만의 텃밭이에요. <웃음> 요도, 요 정도, 이정도한끼 먹을래나? 두끼를먹겠다연요 놈만 갖 가자. 에헤이, 저리가. 어 오늘은 너무 덥다. 음. 날씨가. 누리 젤이 안 가? <웃음> 앉아. 앉아. 앉아. 응, 음. 어, 앉아. 줄이 짧으네. <웃음> 아, 앉아. 앉으라 <웃음> 가왜 그래? 누리 앉아 있어. 이렇게요. 다 따듬어서 깨끗이 한세번쳤네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연해요 연해서 이럴때는 겉절을 해 먹어도 맛있어 그렇게 맵지 않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면 되라 당근을 좀 넣어줘야 돼 조금만 이거하고 당근하고만 들어가는 거예요? 응 어. 양념하면 되네 음. 양념 액젓 하나만 매실청 쪼쪼 넣어야 돼 설탕 참깨 참기름 마늘은? 마늘 넣어야지 아니 마늘은 파는 마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거는 그래 간을 여기서 한번 봐가지고 끝입니다 응끝이야가수로 쬐깐이지 <웃음> 응. 이제 숨죽으면 뭐 더쬐까해맛좀볼까 간이 맞나 안 맞나 좀 삼삼해야 되니까 조금 싱겁다 간장을요 조금만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파가 들어가니까 조금 싱겁네 파 겉절이가 완성했습니다 이게 쪽파 겉절이를요 내가 농사진 거니까 부드러워서 어좀 쪽파 거절 해먹고 싶어서 쪽파 거절 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